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고의 정황은 있으나, 뚜렷한 증거가 없는 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부로부터 생긴 사고에 해당하므로 자동차 상해의 사망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 1 9 5 2 1 9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원고 A는 2008년경 망인과 혼인하여 딸 원고 B를 낳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임신 7개월 상태의 태아까지 있던 상황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까지 망인과 원만한 부부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원고 A에게 망인을 살해할 만한 뚜렷한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원고A가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사망보장 목적의 보험에만 가입한 것이 아니라 질병 대비 또는 연금 목적으로도 보험에 가입하였고 보험계약의 수입 중 일부를 저축하고 자금을 대출받아 사용하는 일종의 자산용 운 수단으로 이용하였다고 볼수 있으므로 원고A가 다수 보험계약을 체결한 동기가 망인이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이 사건 사고의 태양 측면에서 이 사건 사고는 시속 60에서 70km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대형 화물차량의 뒷부분을 거의 정면으로 추돌한 것으로서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 차량의 조수석 쪽만 부딪히도록 정확히 맞추어 추돌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 의도대로 조수석 쪽만 추돌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시속 60에서 70km로 정면 추돌할 경우 운전석에 탄 운전자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에도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수 있으므로 자신은 생존하면서도 망인만 사망하게 하여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와 같은 범행 방법을 택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이는 점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 앞쪽에 직접 추돌 부위는 전면 유리창 상단을 기준으로 우측 약 68%로 3분의 2 정도에 해당하는 데다가 원고 A가 부상을 입은 부위도 목, 늑골, 대퇴부, 슬관절 등으로 경동맥이나 대퇴동맥 등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부위에 가까운 점 또한 원고 A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꾀하고자 이 사건 사고를 고의로 일으킨 것이라면, 원고 A가 우연히 대형 화물차량이 정차해 있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곧바로 추돌사고를 일으켜 범행을 실행하기로 마음먹고 고속도로를 운행하면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이나 이는 다소 이례적인 점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사양등이 점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의 사양등 점등레버는 운전대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손으로 점등 레버를 치게 되면서 상향등이 점등되는 상황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고 상향등 점등 전으로 이 사건 차량의 주행 상태에 특이점이 없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운전자가 짧은 순간 운전대에서 손을 넣더라도 운전대가 임의로 회전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되도록 되어 있는 자동차의 특성상 졸음운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가 이 사건 화물차량 방향으로 우조향하였다가 추돌 직전 좌조향하였다거나 추돌 직전 제동장치를 밟아 차량의 압수위임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과 졸음운전이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당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부로부터 생긴 사고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 A가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자동차 상해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